그러면, 이번 달에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네. 음. 네. 어린이 보험 추천 플랜이 있다면 음, 일단은 보험료적인 걸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보험료를 내가 납입을 유지를 제대로 할수 있어야 음. 그거를 가져가야 보장을 받는 거니까 음. 보험료를 무시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완전히 저렴한 쪽으로 할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보험료를 비교하고 보장까지 봤을 때 지금 은 K사를 기반으로 두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그 적립금이라는 게 명목은 좋아요. 음. 중간에 갱신형 담보들이 있고 실비가 있으니 음. 갱신될 때 보험료 인상되는 거를 부담. 부담하지 않으시고 적립금을 내놨다가 그게 차감이 되는 거다라고 하니까 정말 아닌 게 내가 보험료를 이만큼 더 내는데 보장은 작아 맞아요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박창환 대표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보험에 대한 리모델링 포인트들, 그리고 많이 궁금해하시는 세대별 어떤 솔루션들에 대해서 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영 선생님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지영입니다. 네, 어린이 보험 리모델링 문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특히나 이 실손 보험 문의하시면서 자녀분들 리모델링 문의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음, 음. 어린이 보험 리모델링. 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까 가이드를 좀 잡아주신다면. 우리가 지금 실손이 3세대 실손이라 하고, 음. 7월달에 개정되는 새로운 실손을 이제 4세대로 구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것처럼 어린이보험에도 역사가 있어서 음. 그 안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가 이렇게 좀 나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고객님들께서 자녀 거를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내 거를 알아보시는 연령대도 이제 생겼고. 어린이보험의 히스토리, 음. 역사를 먼저 짚어드리고 음. 세대별 포인트를 잡아드리는 게 네, 더 유효하겠네요 네, 네. 그럼 한번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일단은 어린이보험의 1세대라고 할수 있는 연령대가 정확하게 보험을 기준으로 보면 21세부터 50... 음, 그러면 어른이보험을 지금 네, 고민하시는 분들 네네네 음. 네, 네, 네. 거의 한 반은 부모님들이 내 자녀 마지막 음. 보험 점검을 해달라 음. 이제 뭐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 아이들은 잘 몰라서 음. 내가 아이들 거를 마지막으로 한번더 지원해주려고 한다 하시는 음. 분들이 계시고 근데 본인들이 이제 사회에 나와서 진출을 해보니 주변에서 누가 아프고 다치고 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시는 분들 음. 그런 분들이 본인이 직접 내 거를 봐달라고 문의 주시는 케이스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절반 거의 중에서. 지금은 반 이상으로 약간 넘어가고 있는 것 아, 같아요 본인 걸 본인이 네, 어보면 똑똑한 음,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음. 그래서 어린이보험 1세대라고 말을 하는 거는 음. 예전에 이제 태아보험이 거의 없었을 시기였거든요 그는 태아보험이 없었죠 음. 음. 그리고 그분들이 어린이보험을 가입하는 그런 방법들 자체가 당시에는 뭐 온라인이나 이런 게 거의 음. 없었기 때문에 지인들이, 부모님 엄마의 지인. 지인들이 음. 음. 네, 게 좋다고 해서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부모님들이 본인 거 실비 점검하다가 내가 이럴 때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 것부터 해줘야 되겠다라고 음. 하고 준비하신 보험이에요 여기에서 정말 가성비를잘 따져보고 음. 어, 이전 보험을 응. 어떻게 정리를 할지 응. 이전 보험에서 가져갈 건 어떤 걸 가져가고 응. 어떤 걸 과감하게 쳐내야 될지를 정확하게 응. 판단해야 되고 실력 있는 설계사한테 맡기셔야 응. 평생 보험에 대해서 크게 손해되지 않고 가실 수 있는 연령대인 거죠 응. 그럼 다음 세대는? 시대에는... 응. 응. 다음 세대는 이제 어, 10세 에서 20세, 음. 그러니까 19세, 보험날 19세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20세에서 21세로 넘어가는 고그 시점이 음. 사실 되게 과도기고, 한도가 확 바뀌어요.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한도. 네, 음. 한도가 확 바뀌다 보니까 20세 전에 가능하면 음. 알아보시는 게 되게 좋은데, 이 시대가 이제 태아보험을 가입하기 시작했던, 첫 번째 세대 때문에. 네, 음. 그러니까 태아보험에는 1세대죠. 음. 어린이보험에는 그러니까 2세대라고 음. 보실 수 있고, 이세대가 사실은 부모님들이 이제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시는 시기인 거죠. 음. 어, 아이 그거를 잘 준비한다고 해왔는데 막상 증권을 열어보니 갱신형 담보가 허다하다거나 어떻게 보면은 태아보험이 막 자리잡기 전에 그 과도기를 거치셨던 세대라고 음. 보실 수 있을 것같요 3세대는 그러면? 3세대는 이제 5세에서 10살 되기 전 으로 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험 점검이 가장 필요한 시대라고 볼수 있어요 태아보험을 이제 가입할 때 지인들한테 가입하시는 경우도 많지만 음. 나 똑똑하게 알아볼 거야 음. 라고 하고 이제 베이비페어 어, 어. 네, 박람회 잠모규실 네, 그리고 이 시대가 어, 온라인 세대 초기인 거죠 그렇죠. 지금은 오히려 정보가 과하지만 정보도 많지 않은 시대에 어태아보험 필요하대라는 음. 것만 가지고 10만원대 15만원대 심지어 20만원대까지 음. 이렇게 가입을 막 해놓으셨는데 실제로 열어보면 되게 흔리 나는 빈깡통인 어. 경우가 되게 많고 그리고 고아보험이 정말 많고 그때 막 비싸게 비싸게 가입을 했는데 설계사가 없어진 케이스 그리고 이제 4세대가 지금 현재 저희한테 가입하고 계시는 이제 막 태어나는 0세부터 음. 5세까지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전향이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서 음. 정보가 과다하고 고객님들도 이제 반전문가가 되시고 분별해내시는 기준들이 세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린이보험의 역사를 조금 정리해보면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가 있는데 1세대는 20대부터 30세까지 음. 그리고 2세대는 10세부터 20세까지 음. 네. 그리고 3세대는 5세부터 10세 음. 그리고 4세대가 0세부터 지금 현재, 어, 지금 네, 현재 가입하고, 가입하고 계시는 계신. 네. 그럼 이 세대별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제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음. 어. 1세대는 어떤 걸 중점적으로 좀 보고 리모델링 을 해야 될까요? 네. 1세대는 20대 만기가 끝나는 케이스가 좀있고요큰 음. 비용률 부담해서 넣어 주셨는데 갱신형이거나 한도가 너무 작거나 네 그런 케이스들이 정말 많아서 이 시대에 가입하신 분들이 계속 보험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보장 내용은 찾기가 좀 어려워요. 모든 보험을 리모델링할 때 무조건 해지하고 재가입하세요. 는 절대 아니지만 이 1세대만큼은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해서 이제부터 90세, 100세까지를 제대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이 시대 때 가입하신 분들이 안보험은좀 많이 넣어놨는데 실제적으로 발병률이 높은 유사암에 대한 보장이라든지 에 대한 부분, 음. 그리고 수술비에 대한 부분도 너무 보장이... 음, 어. 거의 다다 다 갈아엎고 가입하시는 음.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거든요. 음. 음, 그러다 보니까... 근데 좀 과감한 음, 결정이 좀 필요한 시기다. 필요한 시기랑... 연령이... 음. 네, 이제 20대, 30대는 사회초년생들이 정말 많고요. 경제적으로 지금은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잖아요. 음. 이 시기에 잘못 가입을 하면 정말 손해보시는 음. 케이스이기 맞아. 때문에 포인트는 그거예요. 이전에 내가 가입했던 보험에 대해서 제대로 음. 설명을 듣고 아 어떤 게 부족했구나... 어떤 걸 준비해야 되겠구나를 정확하게 알고 만약에 살려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게 정말 약관상의 보장 내용이 제대로 음. 되어 있는지 그거를 보셔야 그러면 2세대 음. 10세에서 20세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라면 음. 어떤 부분을 좀 포인트를 줘가지고 리모델링의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요? 일단은 2세대 지금 어린이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만기가 24세 만기, 28세 만기 이렇게 가입을 하셔서 지금 저희가 늘 언급해드리는 계약 전환 제도를 하실 수 있으시는 분들 있으세요? 아, 있는 회사도 있고 네, 근데 손에 꼽혀요 만기가 끝날 때 알아보시기에는 음. 혹시라도 자잘한 질병으로 치료받았던 분들이 가입이 안 되거나 전환하기가 되게 어려운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좀 위험하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보장증권을 보면 은 보험료가 너무 높아요 지금 제가 태아험을 예를 들어 30세 만기로 구성하시는 보험료를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시는 게 3만원대거든요. 음. 근데 이분들은 거의 한 8만원, 10만원 이렇게 음.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런데 보장은? 그, 보장은 지금보다 작은 거죠. 어, 훨씬 이유가, 작죠. 이유가 뭐죠? 그 금액의 차액을 적립금으로 채워놓은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음. 그러니까 그 적립금이라는 게 명목은 좋아요. 음. 중간에 갱신형 담보들이 있고 실비가 있으니 음. 갱신될 때 보험료 인상되는 거를 부담하지 않으시고 적립금을 내놨다가 그게 차감이 되는 거다라고 하니까 음. 정말 아닌 게 내가 보험료를 이만큼 더 내는데 보장은 잡아 맞아 그런데 이걸로 내가 평생 가져가는 것도 아니에요 맞아 이 적립금의 차액이 계속 까여져 가면서 음. 내가 실질적으로 만약에 중도해지 했을 때는 리스크가 너무 커요 맞아 네. 다른 보험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보험은 갱신담보는 정말 최소화 없어 없게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안되는 뭐 가족인백책이라던가 음. 뭐 특정 담보들에서 음. 뭐 실비라던가 이런거는 안파니까 안파니까 어쩔 수 없이 가입을 해야 되지만 음. 정말 진단자금이라던가 수술담보라던가 이런 것들은 갱신용담보를 넣는게 말이 안되요 상품이 없었던 시기는 제가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때도 비갱신용이 있었거든요. 저도 이 영업을 했던 시기니까 그런데도 사실은 이 적립보험금을 많이 넣고 아직도 적립보험금 많이 넣는 분들 계세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이때 왜 적립보험금이 많았냐. 이 당시에 적립보험금이 수당이 많았어요. 음. 지금은 지금 안하는 회사들이 많지만 음. 근데 그분들 지금까지 일안 하시겠죠? 고객님들께서 지금 저희한테 다시 문의를 주시는 게 음. 그동안 관리도 못 받았고 음. 지금 연락도 안 된다. 음. 그래서 내가 이거를 다시 이렇게 담보 관리를 뭐 줄이고 싶고 음. 뭐 빼고 싶고 이런 거 자체를 할 수가 없다. 음. 지금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설계사한테 이관이 돼 있더라. 음. 이런 게 정말 많아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태화범 영상 때도 언급해드렸던 그 연령 때마다 관리를 받아야 되는 시기들이 있거든요. 음. 그걸 전혀 못 받고 계시는 거죠. 음. 근데 이제 이세네 실비의 주 포인트는 이제 실비가 종합보험 안에 같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실비보험 때문에 이걸 어쩔 수 없이 넣었다 라는 구성인거죠 음. 그러다 보니 보장은 너무 낮고 음. 그 갱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적립금을 그만큼 많이 넣다 보니 내는 보험료 대비 내가 보장 받을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근데 다행히 음. 아직까지 그렇게 보장 받을 일이 많지가 않은 연령이다 보니까 음, 맞아. 내가 어 이런 줄 알고 병원에서 청구서를 떼서 보내줬는데 음. 보장 못 받았다 케이스가 거의 없는 거예요 음. 다행히도 다행히. 네, 그런데 이대로 쭉 가져갔을 땐 앞으로에 대한 리스크를 정말 깜짝 놀라게 겪으시게 되실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시대 같은 경우는 나는 이제 예전 실비가 더 좋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요 실비는 남겨두고 나머지만 다 빼서 보장을 음. 좀 다시 구정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음. 그렇게 보면 보험료 낭비가 좀 많아지게 시될 음. 거예요 그러니까 실비만 남기려면 주계약이 되는 기본계약이 되는 부분도 남겨야 되고 음. 그 실비와 같이 묶여져 있는 정립금도 뭐 일부 남겨야 되고 여러 가지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 만원대로 줄이고 이렇게 보장을 다시 넣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내가 남겨야 되는 건 3, 4만원 네. 그러면 2, 3만원에 대한 갭을 어떤 걸로 보장을 받을 거냐 없거든요 음. 그냥 나는 버려지는 보험이거든요 음. 더군다나 실비가 지금 3년마다 계속 갱신되면서 손해율이 반영되는 폭이 확 눈에 띄게 늘어나다 보니까 실제로 보장을 가장 많이 받야 되는 4, 50대는 엄청나게 늘어있는 보험료가 되죠 그쵸. 사실 실손보험이 구실손이어서 좋아서 음. 이걸 건드리기가참 그렇다라고 음. 얘기하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유지 못하는 보험은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보험이고요 구실손이 좋다라는 거는 정말 잘못된 오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제 영상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판단을 하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이 실손 구실손 보험의 2세대 실손보험은요 3년마다 최소 30% 이상씩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은 만원 정도, 만오천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3년 단위로 이게 계속 30%, 50%씩 올라간다고 하면 정말 보험이 필요한 시기 때이 보험을 유지할 수가 없 없어요. 음. 3세대 음. 어, 지금 5세에서 10세 사이에 계신 네. 이분들은 또 어떤 포인트를 좀 음. 그때는 음. 지금은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물론 태아보험 30세 만기는 무해지급형은 아니지만 음. 이제 100세로 준비하거나 90세로 준비하는 어린이보험을 준비하는 지금의 주 트렌드는 음. 무해지만급형이거든요이무해지급형을다 그...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납입기간 중간 해지했을 때 해지환급금 제로 음. 그리고 납입이 끝나는 시점부터 환급률이 좀 올라가긴 하지만 최소한으로 낮춰서 전체 보험료를 줄이고 만기 환급금 생각하지 않겠다 음. 나는 해지하지 않고 쭉 가져갈 보험이다 라고 보장성에 대한 것만 보고 준비하시는 보험이거든요 음. 근데 이 보험을 그 시대에는 가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쵸. 네, 지금보다 똑같은 기준으로 봐도 보험료가 한 30% 높은 상태로 출발을 하신 거죠 담보별로 비교를 했을 때 음. 똑같은 수준으로 보험을 짜봤더니 고장은 지금이 더 늘어나는데 음. 그때보다 보험료는 더 적게 내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어, 리모델링 해보니 네 그러면 어. 예를 들어 지금 한 5년 이상 납입을 했는데 음. 5년 동안 내가 낸 보험료가 아까워서 앞으로 15년, 20년을 더 비싸? 유지를 하겠다 음. 그러면 남들은 이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 금액을 내고도 더 많은 그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음. 나는 더 많은 금액을 내고도 보장을 거의 못 받는 거고 만기 환급형으로 거의 대부분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80세, 90세, 100세 때 만기 환급금을 받겠다고 라 하면 가치적으로도 너무 많이 떨어지는 데다가 그때 환급받고자 유지하시는 건 100%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음, 네. 3세대에 계신 분들한테 좀 솔루션을 드리면 기존 담보에 대한 그 담보별 보험료를 음. 좀 정확하게 체크하시고 음. 새롭게 지금 나온 상품들이랑 비교했을 때 네. 담보별 보험료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음. 그리고 총 납입 보험료 측면에서 어떻게 음. 어, 차이가 나는지 보장도 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네. 정확하게 한번 컨설팅을 받아 보시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한 네. 네. 그러면 4세대 0세부터 음. 5세 사이에이 이분들은 무해지 가입하시는 분들 거의, 거의 다 거의 무해지 가입을 하셨 음. 네. 이분들이 조금 음. 점검해 봐야 될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음, 일단은 태아 보험이 잘 가입되어 있는지 음. 보셔야 되는 거고 음. 어 태아 보험을 점검을 받지 않으시고 음. 계속 보험을 음. 추가로 들어놓으신 음. 케이스들이 되게 많으세요. 음. 그러니까 어린이인데 보험료가 막 15만원, 20만원이래요. 그러니까 한 상품이 아닌데 이렇게 갈아버렸죠. 네네. 이세대는 사실 온라인으로 보험을 많이 알아보시면서 어, 이거 좋다는데, 이거 좋다는데라고 계속 끼어 맞추기를 하신 음. 케이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어, 지금 저희가 뭐 기사나 케이사를 조합으로 구성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음. 그냥 좋다고 해서 기존 거를 파악하지 않고 계속 붙여넣기. 라는 거죠. 음, 음,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는 무예지를 가입하신 것 중에서 태아보험이잘 가입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납입면 제기는? 음, 음. 납입면제 기능이 제대로 된 시기가 얼마 안 됐어요. 음. 이 납입면제를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거의 맞춰져서 음. 수준을 맞춘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납입면제가 없거나 납입면제가 막 어른 보험처럼 후유장해 80% 이상이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이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케이스들 음. 이런 것좀 조율해 주셔야 되고 음. 그 다음에 뭐 유사암 진단비가 너무 터무니없이 작게 들어가 있다거나 음. 항암치료에 대한 부분이 거의 없다거나 음. 항암치료가 지금 500에서 1,000만 원이 기본 가입인데 100만 원만 되어 있다 음.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음. 세대별 그 리모델링 포인트들을 잡아 드렸어요. 음. 그래서 이 포인트들을 조금 최대한 많이 잘 살리셔서 음. 점검을 좀 받아 보시는 게 주요 하시고 네. 어찌됐든 간에 이게 어려워요. 어렵기 음. 때문에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어, 일단은 좋은 전문가님들 선택을 하시고요. 음. 계약이관을 먼저 해라. 좀 음. 팁을 드리고 싶어 기존 보험에 어차피 담당자가 불안했기 음. 때문에 음. 그리고 관리를 못 해줬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리모델링 받아야겠다고 라 결정을 하셨잖아요 음. 그럼 저는 계약이관을 먼저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도 방법인게 음. 이전 담보 중에 좀 남겨놓고 싶은 담보들이 음. 있잖아요 음. 그러면 우리가 고객센터 전화해서그 담보를 빼고 나머지만 삭제해주세요가 아니라 음. 그걸 담당하는 설계사가 그걸 정리를 해줘야 음. 되는데 대부분 이잘 안해주세요 안해주고 못해주고 음. 또 하나는 또 쓸데없는 또 영업이 또 들어옵니다 <웃음> 제대로 보장을 준비하는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시점인데 또다시 영업을 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리모델링을 받아야겠다 <웃음> 나는 보험가리을 제대로 받고 싶다 라고 하시면 저희 보험연구소에 정말 제대로 된이 어린이보험 전문가님들이랑 매칭 받으시면 계약기간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어 변경이 나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조율 을 받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괜찮은 팁이죠 <웃음> 그 설계사님들이 이것만 빨리 해주시면 그 시기를 기다리는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음 응.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자 그러면 어린이보험을 신규 가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내지는 응. 이미 해지를 해서 응. 어, 0세에서 20세 사이에 어린이보험을 가입하는데 좀 추천해 주실 만한 필수 담보 음. 어, 이게 있을까요? 필수 담보는 늘 언급드리는 것처럼 음. 암, 뇌, 심장, 그리고 후유장애 이거는 이제 기본 베이스니까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거. 거기에 우리가 수술비를 어떤 기준을 두고 얼만큼의 범위를 가지고 보완을 할 거냐 이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어떤 수술을 어떤 목적으로 봤을 때 좋은지를 정말 잘 들으셔야 되고 지금은 우리가 어, 진단비로 봤을 때는 뇌혈관 질환하고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한 부분이 되게 많이 이슈가 됐었고 그... 이 허혈성 심장 질환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음. 뭐 부전맥, 빈맥, 심부전이라든지 이런 그외 기타 심장 질환에 대한 거를 뭐로 커버할 거냐 음. 이거를 저는 정말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더 파생되는 게 사실 이제 폐질환으로 가는 거예요. 음. 네, 폐질환이 지금은 어, 환경적인 요인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하다는 라걸 많이 알고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의 질병이 합병증이 폐로 가기 때문에 맞아. 네 음.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망원인율을 그 통계치를 보면 은 분명히 우리가 청구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거는 그 외에 기타 질환들이 많은데 사망원인은 폐질환인 경우가 정말 많아요 지금 거의 저희가 3대 사망원인이었던 암내심장을 뚫고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는 게 지금 폐질환 관련된 제가 얼마 전에 통계를 봤을 때 2위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폐질환이 주 원발점이 아니라 음. 거의 합병증으로 맞죠, 맞죠. 가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고 음.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왜 코로나가 스쳐가면 폐가 모양이 변한다는 라 음.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의 면역도 담당하지만 사망의 원인도 담당을 한다 그래서 폐질환에 대한 게 얼만큼 보장이 되느냐 얼만큼 내가 음.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컨설팅이 되느냐를 보셨을 때 수술담보를 어떻게 넣느냐 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앞으로 그거에 대한 진단비도 비용이 나오겠지. 네, 앞으로는 진단비가 나오겠지만 아직 진단비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장을 더잘 받을 수 있는 대안들을 음. 어, 전문가님들한테 좀 상담을 받으시는데 그 포인트는 네. 수술담보에 있다. 네. 네, 수술담보를 정확하게 호흡기 관련된 질환들을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느냐에 음. 대한 부분들을 좀 주요하게 보셔라. 그러면 이번 달에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는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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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스럽진 않아요. 음, 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이제 뭐 B사나 H사나 음, 이렇게 보완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음, 음,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보완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조합 구성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판매사만한 한 거보다 더 낮거나 비슷해요. 음, 근데 보장은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음, 음, 음, 그래서 지금은 캐사가 어,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이걸 유지할지 모르겠으나, 지금 음, 현재 손해율이 높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한시적으로 가입하실 수 있을 때, 지금 빨리 캐사를 먼저 알아보셔야 된다. 음, 음, 네, 그리고 케이사와 같이 어떤 보완을 했을 때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냐라는 거를 정확하게 들으셔야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지금 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음, 음. 음, 그것까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폐에 대한 보장도 뭐 천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의 보장이 이제 음. 나누어지는데 종수술비라든지 뭐 112대 수술비라든지 106대 수술비를 다 비교했을 때 분명 약관상의 차이가 있어요 음. 네, 그 약관상의 차이도 정확하게 한번 타진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고객들이할 수가 없으니 음. 그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 설계사한테 얘기를 들으셔야 되는데 지금은 K사의 112대 수술 담보는 음. 어, 그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복용, 굉장히 유용하다. 가성비, 음. 그다음 고장 범위 이런 걸다 봤을 때 가장 유력하다 음. 이렇게 말씀 그러면 어린이보험을 가입하는데 마스터 플랜으로 제안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은 K사 플러스 현재는 D사, D사. 네. 이렇게 가 되실 것 같고 이거는 사실 일반적인 가이드를 잡아드리는 거고 저희가 전사 비교한 거 안에서 가이드를 잡아드리는 거지 상세한 담보에 대한 비중이나 이 밸런스들은 음. 상담을 통해서 좀 정답을 얻으시는게 좋을 네, 것 같다 네.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실 지난 영상까지만 해도 음. 뭐 특정 회사 이름을 다 언급을 하면서 했어요 음. 어 근데 이제 이번 달부터 또 금속법 네, 관련된 네. 부분들이 컨텐츠 네. 어, 보험사 광고를 하면 안된다 근데 사실 저희가 광고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어, 저희가 그쪽에서 뭐 지원 받는게 전혀 없기 때문에 어, 네. 근데 저희가 정말 소비자님들 위해서는 특정 회사 이름을 딱딱딱 얘기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 들어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했는데 어또 오해 요소가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저희가 어, 어떤 법률적인 검토가 끝나기 전까지는 음. 당분간은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이니셜로 언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음.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특정 회사의 지원을 받지도 않고 그리고 특정 회사의 상품을 홍보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단지 고객님들이 지금 이 시점에 어떤 보험상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음. 이 회사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는 게 합리적이다 음. 라는 저희가 내린 데이터를 가지고 한 음. 통계자료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 소비자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좀 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린이 보험 이렇게 정리를 할까 네. 좋습니다. 더 유용한 어린이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